파라보이스 박지현의 팬카페에 미담이 올라왔습니다. 박지현의 어느 팬한 분이 이런 가수의 팬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올린 것인데요. 목포회센터에 방문해 찍어오신 생생한 미담 증언이 담긴 영상입니다. 목포회센터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사장님은 지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며 자진해서 증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증언하신 사장님은 박지연 어머님이 전에 장사하던 가게의 맞은편 가게라고 하니 박지연님의 평소 모습을 잘알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그좀 붙였어요? 아니 제그 여기 식당에서 응. 손님들이 올라가서 먹는데 나는 여기 손을 쓰는 거고 헤드 쓰고 있는데 그뭐 조금만 기가한몇 시까지 먹 내려오는 거거요 소문 하더라 소문 앞에 나앉아 오는은어떻 어서 부모가 와서 치과 대신 진으받아야 한다. 이거 하루 뒤에 음. 이소는지이가저 화장실 갔다가 이거 해서왜 그래그래 그래 고진때라고때는처음에지이안오도는 그래? 음. 음. 아니야. 그래야 되나. 지가. 잠고고하화장실거나 막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어이니 무슨 음식 먹라나너 그러니 해내냐너니 오? 이러더라고. 나 여기 갔다 라 이러면서 써는거잘먹내라내 속으로 만 너는 요즘 여기 젊은 애들이 다가족 그러잖아. 지금 막편이 하더라고. 장발이요. 그러고 내가 지금 이 녀석이 형이 돈라 내가 형이 돈 이렇게 착는 거야.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음. 이를 보고 내가 아주 이를 보고 내가 게 이를 보고 가알 이를 보고 내가 알게. 이를 내가 이게 이를 보고 내 내가 뭐, 그 사람을 인물 니잖아 하나도 이 하나 열을 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는 사람인데, 뭐, 애기나 풍미가 어? 나는 물어본 게 아닌데, 여러서내가그러면지금 치고 애기라 괜찮아. 괜찮아. 안 돼. 그러려보내더라그 얘가 얼마나 심플했던지 봐봐. 어저께도 봐봐. 밑에는 저기, 저, 안성훈이 가야그런데 아, 걔가 가0도가 하는 얘기야. 진짜. 하나를 먹는 애가 안 가고 우리는 밥 어저께도 가봐서정에그차피일등에딱 해주니까 여기 이쓰러이서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는 그걸로도 만족하는 표정이었어 내가 이럴 때는 그러네 그래, 라이까야 그래서 여기다 맨들어가지고 지금 막하고